네네. 때로는 남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그 사람은 정말 별뜻 없이 했는데 내가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음..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답 A B C B 라는 경우라면 A B C에서 여러가지 옵션을 네네. 한번 내가 생각해 놓고 개인적으로 제가 했던 많은 그 부분들은 뭐였냐면 a 라는 답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를 거울 보고 이렇게 제가 화면 보고 연습하듯이 음.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표정으로 네네. 어떤 목소리 톤으로 네. 말을 할 것인지 연습을 많이 했어요 특히 저는 이제 미국 네.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또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 반응을 그 내가 환... 화난 걸 영어로 해야 되다그 그렇죠. 내가 화난 거를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네. 얼만큼 음 조절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거기 가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리고 가서 실제로 맞닥뜨리면 그렇게 안 돼요. 떨려가지고. 아, 그렇죠. 그거를 거울을 보고 많이 연습을 하고. 눈을 보고. 그렇죠. 예를 들면 어떤 문장이 있을까요? 만약에 동양인이라서 음. 여자라서 음. 약간 차별을 당했다라고 음. 하면 그 사람한테 나중에 딱 한마디 해줘야 될 수도. 어떻게 뭐 이런 경우죠. 이렇게 그 사람이 내, 나의, 내가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을 했어. 그러면 은그 <웃음> 다음날 가가지고 look, what you said yesterday really hurt me. 하고 나는 그냥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이에요. 너가 어제 나한테 한말나 굉장히 나한테 상처가 되었어. 라고 이야기를 할때 울그락불그락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눈 똑바로 쳐다보고 <웃음> 웃으면서 제일 중요한 건 웃으면서 왜냐면 싸우자고 들면 은 상대방은 일단은 받아들이지 않지. 어 인정을 안 해요 맞아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하고그 말을 어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네네. 더 나한테 화를 내기 때문에 일단은 네네. 이거를 해결하려고 가는 사람이니까 음, 음, 음. 그냥 상 이거 고 한번 웃으면서 눈은 노려 보면서 Look <웃음> 이러면서 Uh, what you said yesterday really hurt me. 음. But 내가 받아들였을 때는 음, 음, 음. 음, 너가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이렇게 느꼈고 네가 음. 어떤 의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음. 그게 나에게 전달됐을 때는 이런 감정으로 전달이 되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거니? 음. d i I misunderstand you? 음. 이렇게 물어보면. 거의 백이면 백 100, 정말 나를 해코지하고 나하고 싸우자고 듣는 사람이 아니면 네네. 일단 아무 소리로 가요 미안 아. 미안해 나 그런 뜻이 아니었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그 다음번에는 그 사람이 나를 대할 때음좀더 조심하게 되죠 그런 아. 말을 할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를 이걸 너무 많이 써먹으면 안 돼요 그걸 직장생활에서나 어디 뭐 친구 관계에서나 너무 자주 그러면 어째 너무 예민한 애야. 이렇게 되는거죠. 쟤는 정말 말조심해야돼. 1년에 한번 정도? <웃음> 1년에 한번 정도까지 네네. 아니었으면 참 좋겠는데, 좌우간. 어, 사람들마다 이렇게 자기가 당했, 당했을 때 내가 정해놓은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네네.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어떤 선을 정해놓고 그 선을 그 사람이 넘어왔을 때는 네네.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, 그 용기는 음. 자꾸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. 음. 그, 방송 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. 뭐 얘기를 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하겠다고 네네. 그런 분들이 많다고. 근데 네네. 일단은 그 선을 내가 한 발짝 넘어서서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. 음. 그렇게 해서 정말 창피함을 당하던 말던 <웃음> 일단 내가 나 스스로를 그렇게 한번 내던져 놓으면 <웃음> 그 다음번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말하기가 좀더 수월해져요. 음... 예를 들어서 시집을 가는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어머니, 요 시어머니가 나에게 너무 막 무리한 걸 요구를 해요. 그럼 말을 못 하죠. 못 하죠. 근데 그때 처음 첫말 내뱉을 때 그거를 처음 말씀을 드릴 때 네. 나의 감정. 왜냐면 평생을 봐야 되는 분이니까 네. 이분하고는 꼭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. 그럴 <웃음> 때는 내가 정말 용기를 내서 최대한 웃으면서 어머니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을는 정말 저한테는 상처가 되고요 그 말이 저는 조금 마음이 좀 그랬어요 불쾌 했어요 화났어 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마음이 음, 그랬어요 음. 다, 마음을 좀 다쳤어요 음. 약간 이렇게 편안한 그렇죠 그렇죠 음. 그렇게 이야기를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어머님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내가 한 말도 기분 나빠니 이럴 수도 있고 어, 그 얘기만 들어도 눈물날 것 같아요. 말고 너도 모르냐 이런 말. 와. 네,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.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불어 네네.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네. 항상 커뮤니케이션하고 내 감정을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되 네. 그 전달하는 방법을 내가 우아하게 음. <웃음> 할 수.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네. 우아하게가 세상 제일 힘드네요. 우아하게. <웃음> 근데 말씀하실 때그 눈빛에 정말 많은 감정이 들어 있어서 음. 이렇게 해도 싸우려거나 화내거나 혹은 내 감정을 확 너한테 던지는 게 아니고 내가 느낀 건 너한테 말해줄 거야. 왜냐하면 음. 나는 너랑 나랑 함께 대화하고 음. 이런 일로 부딪히지 않고 더 성장하기를 원해라는 음. 그 느낌이 눈빛에서 확 느껴지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어,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면 미안해.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눈빛과 목소리 그렇죠. 톤이 음. 이것도 다 근데 훈련해서 오신 거겠죠? 어, 훈련이죠. 뭐 훈련이라기보다도 스스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. 그런 음. 부분은 그런 게 익숙치 않은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써보고 네네. 그 써본 대사를 내가 이제 뭐 카메라로 녹음을 하던 뭐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하던 네네. 그런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좀더 인지를 해야 아. 더 이제 우아하게 어. <웃음>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팩트를 써놓고 내 감정을 거울을 보면서 인정을 하면서 응. 내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거울을 통해서 보면 실제 그 상황에 왔을 때 내가 원하는 바를 떨거나 그렇죠. 울거나 너무 그렇죠. 감정적이 되지 않고 응. 상대방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응. 있다. 그렇죠. 아 너무 좋은 방법이다. 너무 좋은 방법. <웃음> 지금. 2,000원 네. 주셨어요. 슈크림님이. 이렇게 하트 어? 뿅뿅 하셔서. 슈크림님 감사합니다. 2,000원 누구한테 준 거예요? 저희, 네, 제 유튜브 방송에 이제 어. 방송 감사하다고. 하세요. 이거 하시면 돼요. 아. 감사합니다. <웃음> 어. <웃음> 네, 지금 궁금해서도 듣고 계시고. 네. 책 너무 재밌어요. 라이프 하시길래 지금 급하게 들어왔습니다. 아. 맞고, 날씨 좋은 날두분 작가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. 아, 진짜 목소리 좋아요. 나내거 보브리뷰 한거 듣고 와 이분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카랑카랑하고 예쁘지? 그리고 말을 동화책 읽어주듯이 하잖아요 네네. 그래서 네네. 어 너무 좋다 감사 음, 아, 너무 아, 좋았어요 칭찬받았습니다 <웃음> <웃음> 칭찬받아서 너무 좋아요 아 조지 지국장님 정말 우아하고 예쁘시네요 라고 맞아요 전달하는 방법무 우아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주, 중요하군요 라고 <웃음> 우조합시다 우조 우저. <웃음> 우아하게 전달하고 아 <웃음> 우조합시다 <웃음> 유튜브에서 만나니 좋으네요